네, 안녕하세요 어, 신도현입니다 이렇게 한가위를 맞아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드라마 촬영 열심히 했고요 어, 틈틈이 쉬는 날에는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, 빌면 되나요? <웃음> 소원면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원래말원지 않습니다 소원을 소원을 소원 한가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